안녕하십니까. 낯직군 짠도입니다. 어, 오늘 질문해 주신 분은, 어, 안문철 님이십니다. 어, 지난 그 남양호에서 제가 스피너베이트로 베스 잡는 걸 보시고 질문해 주셨는데, 어, 질문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어, 요약해 보면, 그러니까 저렴한 스피너베이트와 고가의 스피너베이트가, 뭐, 어떤 차이가 있는가. 꼭 뭐, 비싼 스피너베이트의 차이를 잘 모르겠다. 뭐, 비싼 스피너베이트를 뭔가 장애물이나 밑걸림으로 뜯기면 너무 가슴이 아프다, 소보 입장에서는 어, 그래서 그사이를잘 모르겠으니까 좀 설명 좀 해주세요 라는 질문 같아요 어, 그래서 이 질문에 답을 하려면 제가 대 스피너베이트가 어떤 원리로 베스를 잡아내는지를 좀 알아야 될것 같아요 어, 그러기 위해서 이제 스피너베이트에 대해좀 알아야 되는데 잠깐 제가 설명해드릴게요 간략하게 되게 많은 내용이 있지만 어, 스피너 베이트 이렇게 생겼죠? 이렇게 생겼는데 이렇게 생겼죠. 어, 이거 같은 건 지금 양현건 프로님이 만드신 스피너 베이트고요. 제가 예. 볼때 스피너 베이트 중에 제일 중요한 건이 블레이드 부분입니다. 이 블레이드 부분이 어, 아주 느린 속도에도 잘 돌아주면서 이렇게, 습, 습, 이렇게 세워서 스피너 베이트를 세워주는 역할을 해줘야 됩니다. 아주 느린 속도에서도 잘 돌면서. 그러려면 어떤 제품, 어떤 부품이 좋아야 되냐면, 여기 보시는 이그 스피노래, 돌아가는 스피노래 부품이 되게 좋은 걸 써야 어, 오래 사용해도 녹이 쓰지, 않, 쓰지 않으면서 제성능을 발휘합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건이 부분, 블레이드 부분,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중요한 게 의외로 요 철사 부분입니다. 암, 요 철사 부분인데 암이라고 하죠. 이 부분이 두 번째로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어, 얘가 아주 느린 속도로 잘 돌아준다고 가정하면, 그, 느리, 이 블레이드가 돌면서 만든 진동의 진동을, 요 암이, 요 헤드 부분까지 진동을 전달해줍니다. 이렇게 전달해주면, 그 진동이 다시 요 스커트를 들한테까지 진동하면서, 물속에서 요스케트가 다시 진동을 만들어줍니다. 그러면, 그 파장이 베스의 측선에 가서, 간질로 피는 거죠. 그러면 베스가 그쪽으로 이렇게 탁 봤을 때 블레이드가 반짝 반짝 반짝하면서 베이트 피시 같은 게 지나가면서 밑에 뭐가 쫓아가면 베스가 쫓아가서 무는 거죠. 자, 이렇게 이제 스피너 베이트가 이런 원리로 베스를 잡아낸다고 봤을 때 제일 중요한 건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블레이드가 잘 회전하는 것, 그 다음에 철사, 철사 부분인데 그러려면 이제 좀 저렴한 스피너베이트는 이 스피도레가 좀 저렴한 부속품으로 돼 있어서 몇번 사용하면 녹이 쓴다든가 아니면 되게 빨리 운영하지 않으면 블레이드가 돌지 않는다든가 이런 문제가 있고 그 다음에 요암 부분 요암 부분도 이제 좋은 철사 이렇게 성분이 좋은 철로 만들어져 있어서 진동을 잘 전달해주는 능력을 발휘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는 이제 잘 어필이 되지 않는 부분 베스가 눈으로 보, 보면 물지만 눈으로 보지 못한 걸 보지, 그러니까, 보도록 하는 능력이 없는 그런 스피너베이트가 이제 저렴한 스피너베이트 중에 몇 개가 있고요. 그래서 결론을 이제 이렇게 말씀드리고, 스피너베이트에 대한 설명을 이렇게 말씀드리면, 이제 제 결론적으로 적당한 가격대가 얼마냐 하면, 한, 7,000원 수준? 어, 7,000원 수준의 제품이 이제 한 요런 제품들이 있는데요. 이런 제품들이 이제 제가 잘 사용하는 한 7000원대 제품들의 스피너베이트인데 카키 겁니다 카키 거. 요정도 수준만 돼도 이 블레이드가 어느정도 잘 돌아주고 예, 스핀돌에도 좋고 블레이드도 괜찮고 암 성분도 괜찮아서 어필을 잘 해줍니다 뭐 요정도 제품을 사용하면 기 제가 대 적당한 것 같고요 물론 좋은 스피너베이트가 좋습니다 잘 어필하고 잘 잡아낼 수 있고요 예를 들어 뭐 바이트했을 때 후기 날카로워서 잘 바이트가 된다든가 이런 좋은 바늘을 쓴다든가 이런 장점들이 있죠. 하지만 이제 그 기준이 되는 게 좋은 스피너 베이트를 언제 쓰는가에 대한 기준이 되는 게 제가 볼 때는 캐스팅 능력이 기준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기준을 따지면 스피너 베이트 낚시를 했는데 한 여태까지 세번 출조를 했는데 그 중에 한 번도 스피너 베이트를 뜯긴 적이 없다. 그 정도만 돼도 한만원 근처짜리 스피너 베이트를 사용해 주시면 적당한 것 같습니다. 근데 뭐 아직 캐스팅에 자신이 없어서 좀 비싼 스프레베이트를 쓰기 좀 부담스럽다 그러면 이제 좀 저렴한 스프레베이트로 캐스팅 능력을 좀 키우시고 어 이제 잘안 뜯긴다 스프레베이트가 좀 쌓인다 그랬을 때는 이제 좀 좋은 스프레베이트를 가져다가 쓰시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